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제1항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 제2항 우리 시험에 출제될 것 같지 않으므로 지나치겠습니다.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.